전약 성경 4페이지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시험에 관한 부분입니다 8절에서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씁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드니라 아멘 어, 이세 번째 시험은 마귀가 제일 끝에 내놓는 일종의 비장의 카드인 셈이죠 어, 어,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모시고 높은 산꼭대기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주었어요. 어떤 방법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온 천하와 그 영광을 볼수 있는 자리에 서섰는데 그때 마귀가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업드려 절하라. 내게 업드려 절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마. 마귀의 그 게임, 그 시험을 받자마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뭐라고요?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다.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었을 때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렇게 단호히 거절하셨습니다. 이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우리가 잠깐 종합해보면 시험의 강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처음에는 빵 문제, 두 번째는 인기 문제, 세 번째는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주겠다고 하는 굉장히 규모가 큰 차원으로 그렇게 끌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시험하는 환경을 보아도 처음에는 돌멩이만 수두룩하게 놓여있는 광야였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성전의 영광이 보이는 성전 꼭대기 그리고 세 번째는 드디어 전 세계가 다 보이는 높은 산 꼭대기로 데려가서 시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 요한 일서 2장 16절의 내용과 비슷한 시험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요한 일서 2장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암흑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래서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마귀는 먼저 육체의 정욕을 시험했고 두 번째는 악목의 정욕을 자극하는 시험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세상의 것을 자랑하게 만드는 그런 성격의 시험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고도 이 사실을 찾아볼 수 있는데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 시험을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뭐했죠? 테스트하는 그런 시험을 하고 세 번째는 아예 하나님을 배신하게 만드는 이런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아, 시험의 이 목적이 발전하고 있구나 이런 것 보면 이 사단은 굉장히 치밀한 계획과 그니까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예수님을 공략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모든 시험을 다 이기신 분이십니다 이 마귀가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시험한 그 방법을 가만히 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던 방법과 거의 비슷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여러분 사자 성어에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죠 견물생심 그 인간의 심리를 묘하게 이용해서 눈앞에 갖다 보여줌으로써 마음의 욕심을 일으키게 하는 방법 이걸 마귀가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농산에서 마귀의 유혹하는 말을 듣고 난 뒤에 이 아담과 하와가 그 나무를 본즉 처음에는 귀로 들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나무를 본즉 안목의 정력이죠 눈으로 딱 보았더니 거기에서 그냥 홀딱 넘어갔죠 그래서 그 나무를 본즉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마음이 이상하게 끌렸고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이와 똑같은 수법으로 마귀는 저 세상과 영광을 예수님 눈앞에 다보여준 다음에 예수님을 시험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 세상은 그 나름대로의 그 영광이 있어요. 영광, 찬란함, 매력, 여러 이런 게 있어요 비록 세상이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이피조물이 갖는 영광의 일부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세계나 이 세상에 보면 그 남아있는 일부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이 그 좋은 예라고 할수 있죠. 요즘 얼마나 이 자연이 아름답습니까? 대저만 하더라도 아마 부산에서 봄이 되면 제일 아름다운 곳이 대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재만 하더라도 유채밭이라든지 강변 벚꽃길이다든지 대저 생태공원은 정말 부산에서 자랑할 만한 그런 좋은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지요. 그 보면 다 감탄하잖아요. 보면 와, 야 너무 이쁘다 너무 좋다. 그 이게 뭐죠 자연의 세상의 일종의 영광의 일부인 것이죠. 그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매력이 다 없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이 세상의 돈이라든지 또이 세상의 권력이라든지 이 세상의 어떤 쾌락 그것들은 그것 자체로서 우리를 충분히 끌어당길 수 있는 어떤 매력 영광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거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분명히 세상에는 매력이 있고 세상에는 부분적인남마 영광 있고 그 영광은 우리가 감탄과 탄성을 자아낼 만한, 부러움과 호기심을 끌만한 충분히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일 만한 그 영광이 있어 가지고 마귀가 그것을 들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궁금하게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마귀가 예수님을 산꼭대기에 세워서 멀리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게 한 데는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죠 멀리서 보게 하는 거예왜 가까이서 보지 않게 하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걸 보게 했을까 뭐 아무래도 어, 이온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보게 하려면 멀리서 보아야 되겠죠 예루살렘 성전의 영광이라든지 좀더나가서 그리스 아테네의 신전이라든지 로마 제국의 그 찬란한 문명들 아마 이것들을 보려면 멀리서 또 높은 곳에서 봐야 매력이 있겠지요 여러분 세상의 영광은 멀리서 봐야 좋습니다 가까이서 보면 다 실망합니다 그래서 아마 마귀가 예수님을 가까이 데려가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해 보는데 자 때때로 이 아름다운 자연 경치를 대할 때기분 굉장히 좋죠 그러나 그 숲속을 헤치고 그 안으로 숲 들어가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 눈에 잘 보이진 않지만 크고 작은 동물들, 크고 작은 생물들의 무서운 살생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또한 모르지 않, 않지 않습니까? 끝으로 멀리서 보기에는 그렇게 아름답지만 속으로 쑥 들어가 보면 네, 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권력도 끝으로 보면 와 힘이 파워가 있네 멋있어 보이네 그권력의 구조 안으로 들어가면 온갖 네, 잡다한 지저분한 그런 일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떼돈을 벌어가지고 호화롭게 사는 사람들 겉으로 보면 와참 부럽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 냄새가 코를 찌를 수 있는 그런 내부 구조들을 갖고 있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속였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손해보게 했는지 모릅니다 세상 이치가 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멀리서 보아야 매력이 있지 가까이 가서 보면 매력이 없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전도서가 바로 그것을 가르쳐준 책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전도서 한번 읽어보세요. 솔로몬이 지은 그 전도서의 결론 뭐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마도다 헛되도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멀리서 바라보니까 쾌락이나 영애나 영광이나 부나 북이나 권력이나 너무너무 좋아 보였어요 솔로몬은 그래서 탐닉하죠 추구하죠 끝고는 송취하죠 그런데 얻다 보니까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걸 잡고 보니까 가까이 가서 보니까 아니더라 그래서 나중에 후회하는 거죠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서를 통해서 이 세상 영광 우리의 마음을 끄는 그런 것들의 속살을 아낌없이 다 드러내 놓고 있습니다 그토로는 아름답게 치장하고 포장해 놓은 것 같아도 그 포장한 포장지 한꺼풀만 그둬내면 그 내면이 얼마나 추악하고 그리고 노골적으로 파헤쳐 놓은 그런 그 내면의 그 부끄러움, 그 추악함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책이 전도서인데 전도서를 자꾸 묵상하면 이 세상에 대한 매력이 끌리지 않아요 이게 참 좋은 책이죠 아마 마귀는 우리가 전도서 들여다보는 것을 굉장히 싫어할 것 같아요 어쨌든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멀리서 세상 영광을 보고 그에 매료되어서 끌려가도록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게 다 너무 가기도 하고 많은 신자들도 여기에 빠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눈으로 보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눈으로. 마음을 가지고 보아야 할 것과 마음을 가지지 말고 보아야 할 것을 구별할 줄 아는 것 이것이 경건입니다. 눈에 들어오는 것마다 욕심을 품으면 여지없이 마귀의 속임에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세상 헛된 영광에 매료되어서 돈의 노예가 되거나 명예의 노예가 되거나 쾌락의 노예가 되면 사람 망하는 것입니다. 성공, 성공, 성공하다가 성공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린 이가 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보는 것을 주의해야 된다. 마귀의 마지막 결정타는 예수님께 보여주었다. 안목의 정렬 가지고 치워 들어온 거죠. 이게 굉장히 큰. 힘이 있기 때문에,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귀로 듣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보는 것을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눈을 주의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에 조그만 틈만 있으면 마귀는 교묘히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충동질하기 때문에 보는 것을 주의하자. 보는 것을 주의하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딱 눈으로 보여주고 이렇게 귀로 유혹해가지고, 마음을 어느 정도 돌아서게 한 다음에, 마귀의 진짜 본심을 싹 드러내는 거죠. 보여주는 그게 마귀의 본심은 아니죠. 마치 낚시하는 사람들 강태공의 숲법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맛있는 미끼를 낚시에 이렇게 끼우죠. 낚시 바늘에 끼워가지고, 물속에 던져놓고, 그 미끼는 죽은 미끼인데 살아있는 미끼처럼 달랑달랑 이렇게 손으로 치고 그러면 이 물고기가 살아있는 뭔줄 알고 탁 물잖아요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그 마귀의 수법도 이와 똑같다 눈으로 보기에는 아주 매력있게 만들어 놓고 눈에다 귀에다 이렇게 대고는 유혹의 말을 하고 눈에다가 보여주고 그러다가 딱 걸리면 딱 치고 넘어가는 그게 뭐냐 마귀의 본성이 뭐냐 내게 절하면 요구하기 위해서 내게 절하면 내게 절하면 나를 경배하면 그게 마귀의 본성이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마귀가 본심을 드러내어서 내게 절하면 딱 하고 유혹했을 때 예수님은 위기를 느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귀의 유혹을 받을 때마다 위기를 느꼈습니다만이세 번째 시험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위기를 느끼신 것 같습니다 무엇을 보고 알수 있느냐 그 다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위기를 느꼈는 걸알 수가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사단아 물러가라 이 사단아 물러가라는 이 말을 처음 사용하셨어요 처음 사용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위기, 그걸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우주 만물의 모든 권세를 다 주시겠다고 약속한 구절이 있어요. 누가 보면 1장 32절 33절 이 부분은 시편의 여러 부분들을 인용하면서 하신 말씀인데 하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는 바로 예수님을 지칭하죠. 크게 되어서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분명히 예수님에게는 천하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주셨어요 그러나 그것에는 조건이 따랐습니다 그냥 주신 게 아니고 하나의 큰 조건을 따랐어요 그 조건이 뭐냐? 이사야 53장에 나오죠 이미 구약에 예수님께서 천하만국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러나 그 권세에는 약속 하나가 조건 하나가 달려있다 그것이 이사의 53장 10절인데요 한번 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근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저기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 즉 뭐냐 여와께서 그의 목숨을 죄를 씻는 제물인 속죄 제물로 삼으셨다는 속죄 제물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속죄 제물로 예수님을 삼으셨다는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삼으셨다는 거 그 여왁께서 바라시는 뜻이 뭐냐?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온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시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를 위하여 희생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의 길을 반드시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무엇이라고 유혹합니까? 무엇이라고 시험합니까? 십자가는 무슨 십자가야? 그 어려운 십자가를 오해줘 뭐 나에게 엎드려 절만하면 하나님이 십자가를 진 다음에 주겠다고 한그 모든 것을 당장 내게 주마 절하라 세상 영광 권세를 다 내게 주마, 내게 절하라. 바로 여기에 마귀의 본성이 들어있었어요. 여기에 함정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만드는 것.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게 함정이었다. 이게 마귀의 본심이었다는 거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 그 예수님께서 그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실 때 사단아 물러가라 이 말을 몇번 사용하셨을까요? 네? 여러분 어, 복음서 보면 두 번이죠, 두번 많이도 사용하는 딱두번첫 번째가 이 부분에서 또한 번이 어디였을까요? 누가 생각납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면 베드로가 생각나죠. 예, 잘하시네. 그한 그러니까 번은 제자들을 모아놓고 어, 당신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된다. 거기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그것이 나의 갈 길이다.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와 뒤에 부활까지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부활은 생각도 못하고 앞에 고난과 십자가 이야기를 듣고는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 일이 일어나서는 아니 되옵나이다. 누가 이야기요 베드로. <웃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두 번째 그 부분을 쓰시게 위기를 느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단아 물러가라라고 하는 이두번 사용된 이 여건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 그게 뭐냐? 십자가의 길을 방해하는 공통점. 하나님의 뜻을 순종 하는데 막는 이 일례에 대한 공통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을 보고 자기에게 절하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도록 십자가 진 다음에 얻을 수 있는 그 영광을 다 주겠다고 유혹했어요. 십자가의 길을 막는 거죠. 또 베드로도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주님이 그와 같은 끔찍한 운명에 처하는 것을 볼 수가 없다고 주님의 길을 막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나 베드로나 십자가의 길을 막는 것은 똑같았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위기를 느끼셨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자기를 전부 희생시키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무슨 역사로 봅니까? 사단의 역사로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게 두번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가져야 될게딱 여기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건 뭐냐 우리도 우리 삶의 여정에서 나의 위기를 식별해 낼수 있는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위기그라면 흔히 어떤 큰 어려움에 처하거나 절망에 처하거나 큰 질병이나 왔거나 다 그것도 위기일 수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영적 생활에 그것보다 정말 비교할 수 있는 큰 위기는 뭐냐 그 위기를 식별해 내는 눈을 가야 된다는 건데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그 위기를 잘 몰라요 그냥 무심히 지나치는 사람들이 많고 그 위기를 잃는 눈이 둔감해졌어요 그래서 위기인지 아닌지 분별하지 못하고 정작 위기라고 생각될 때는 마음을 그냥 놓고 그냥 지나가버리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 위기를 느껴셨나요? 언제? 아차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구나 이건 사단의 역사구나 라고 느끼지는게 언제였나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실천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때가 위기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느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실천하지 못하는 게. 자 여러분은 자신의 위기를 어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막는 때가 위기라는 것을 인식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때를 잘 잃지 못해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자초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과 교육과 선하신 목적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할때그 하나님의 뜻을 막는 방해하는 그 일이 미쳤을 때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구나 사단의 역사이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하신이두 번의 이때 예수님 큰 위기를 직감하시고 바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에 순종해 나가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가 되는 방해가 되는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물리치고 나가셨던 것을 봅니다 이 예수님의 방법, 이 예수님의 순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참그 부분인데 또한 가지 우리가 어, 마귀를 대하는 태도가 또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해요 예수님 마귀를 어떻게 대하셨느냐? 한마디로 단호하게 돼 단호하게.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데 장애가 되는, 방해가 되는 일이라면 타협하지 않았다 미적미적 거리지도 않았고, 한발 뒤로 물러지도 않았고 단호하게 치고 나갔다. 이건 아니다. 이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보면 말씀을 자꾸 읽고 배우고 우리 믿음이 자라나게 되면 그더 이상 음이 양보할 수 없는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물러설 수 없는 신앙의 어떤 배수진을 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주일 성수라는 부분이라든지 예배적인 부분이라든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여러 영역에서 더 이상 나는 이기지 안된다할때 그때 여러분 정말 단호함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말그 단호함이 없으니까 바로 그 부분에서 언제나 틈이 열리게 되고 그 부분에서 언제나 시험이 들어오고 유혹이 들어오는 것이죠. 나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가 주위를 성소하리라.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 이 말씀은 내게 주신 것 같은데 분명히 내말로 주신 것 같은데 이 말씀만은 내가 지키고 이루어 나가리라 그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때 바로 그 부분을 놓고 신랑이를 어, 버리게 만들고 희미하게 만들고 헷갈리게 만들고 물러나게 만드는 그런 환경과 그런 사건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런 때가 있을 때에 야, 이건 정말 위기구나 라고 여러분 여기시고 다 한호 태도를 볼때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세 번째 시험 더 이상의 광야 시험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자꾸 주저주저하고 자꾸 피하고 내려놓으면 그 시험은 계속 들어오는 거죠 근데 한번딱 치고 나가면 아, 이 부분에 대해서 마귀가 더 이상 근데서는 안 되겠구나 마귀도 영물이니까 알아요 저 친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유혹해도 안 통하는구나 너무 잘 알아요 근데 그 부분이 열려있으면 잘 알거든 계속 그 부분을 놓고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게 만들어서 신앙과 믿음을 떨어뜨리게 만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순종하면 나가지 못하도록 마귀는 시험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 보세요 한번 읽을까요? 그런 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하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마귀를 대적하는 단어 태도 두 가지 따라하시기 바랍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 마귀를 대적하는 것근데 여러분 이 둘이 하나가 아니고 이 둘이 참이두 개가 다른 게 아니고 이두 개가 하나야 하나님께 순복하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고 마귀를 대적하는 게 뭐냐 하나님께 순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가면 마귀는 대적해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복하는 태도가 곧 마귀에게 대적하는 것이다 잘 우리가 기억합시다 마귀를 대적하는 태도가 뭐냐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순복하고 나가면 마귀는 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것도 알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단호하게 보이는 태도 한마디로 딱 해서 기록되어서 돼 따라다 기록되어서 돼 할렐루야 예수님이 단호하게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하시되 성경에 기록하시되 기록되었어는 이말한 마디 속에 예수님의 어떤 의지 어떤 집요함이 있습니까? 나는 뭐라고 그래도 이 말씀대로 산다 이 말씀대로 순종한다 이 단호한 태도를 막에게 웅면적으로가르쳐주는 그들이 기록되었을 때자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특색하면서 하나님으로 산다가 뭐라고요? 하나님으로 산다가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가 뭐라고요? 하나님으로 산다 하나님께 순복한다? 뭐래요? 하나님 말씀에 순복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이 단호한 태도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만 순복하겠다는 태도라는 거죠 이게 마귀를 대적하는 중요한 핵심적인 키가 되는 태도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늘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면 말씀이 나를 붙들어준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우리가 말씀을 붙들면 말씀이 우리를 붙들게 된다 예, 이야 중요한 말이죠 우리가 말씀 딱 붙들면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딱 잡으면 그 말씀이 내 삶을 잡아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분명히 이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정말 지켜내야 할복 있는 태도인 거죠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면 마귀의 이 공격은 없습니다 그 부분이 안 되니까 마귀가 시험하는 거거든 그래서 시험 당할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꼭 배워야 돼. 예수님. 예수님은 기록되었어. 그래서 신명기 6장 13절 말씀 가지고 그대로 먹여버리는 거죠. 오늘도 우리 특세 때, 우리 특세 보면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도 보이는데 참 어릴 때부터 이 말씀교육, 성경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이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떤 마음의 시험들이 느껴질 때 그때 말씀이 생각나게 만드다 묵상당 말씀들이 떠오르고 그것은 아주 중요한 시험을 이기는 방법인 거죠 여러분 안에 말씀이 살아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기를 추원합니다 나는 말씀대로 산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 사는 태도예요 그렇게 살면 마귀는 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있습니까? 그 반해게 우리가 예수님 바라볼 때 그런 은혜가 왔다는 거죠. 여러분 결론 내릴게요. 시험 당할 때마다 예수님 바라보세요. 이것이 비결입니다. 예수님 바라본다는 것은 시험 당할 때마다 주님은 어떻게 하셨나 나도 주님이 하신 그대로 하겠습니다. 주님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요? 나는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하는 태도를 보이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말씀하실 겁니다. 나처럼 해 성경대로 살겠다고 고집스럽게 말하면 마귀는 꼼짝하지 마 할렐루야 제가 참 개를 좋아하는데 아파트 살아가지고 개를 키우진 않습니다 마당이 키우는 개를 좋아합니다 마당이 키우는 개그 개를 훈련시키는 장면 보면 참 인상 깊은 장면들이 많죠 그 개를 훈련시키는 방법을 간단히 소개하면 여러분 뭐잘 아시겠죠 뭐 마루 바닥에 아주 먹음직스러운 뭐 음직스러운 뭐 고기 덩어리를 하나 이렇게 던져놓고 개를 이제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 이제 개는 그 고기 덩어리를 보면 심을 제일 흐르면서 씩씩씩 하죠. 그래서 어 이제 데려온 개를 풀어주면 그 개가 어디로 달려갈까요? 그 마루 바닥에 던져놓은 그 고기 덩어리가 잽싸게 이제 달려가서 확 물잖아요. 그때 그 주인이 안돼 이렇게 한다든지 다가가서 그 고기를 다시 막 뺐습니다 안돼 다시 빼어나 그래서 또또 또 고기를 저쪽에 던져놓고 또 개를 또 이제 데리고 와서 또 풀면 또멋잽사게그 뭐 고기 등으로 달려가죠 그래 또 물어봐 또 안돼 그러면서 그 개를 훈련시키는 주인 가서 또 고기 등 떼고 이 개가 조금 헷갈리죠 그 훈련을 몇번 하다 보면 개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고기 등을 저쪽에 던져 나았는데이 개는 누구를 쳐다보는 거 아니까 주인을 그 훈련시키는 그 주인을 쳐다보게 고기 등을 쳐다보게 다쳐다봐죠 헉! 이러면 딱 달려가고 안 그러면 주인의 눈치를 보는 거죠 그렇게 반복 훈련 하고 나면 개 태도가 빨래 나중에는 이 고기 등을 또 갖다 놓아도 개가 어떻게 달라져 있느냐 개는 고기 등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보더라 주님이 무엇이라고 명령을 하나. 걔는 그 주인이 뭐라고 명령을 하나. 걔는 주인의 명령에 따라 행동 자세를 취하는 것. 야 제가 뭐 비유가 좋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떡을 가지고 와서 시험을 합니까? 세상의 인기를 가지고 와서 시험할 수도 있고 세상의 영광을 놓고 시험할 수 있는데 그거 쳐다보면 쳐다보면 빠지게 돼 있어요. 우리 누구를 봐야 되느냐? 주님 바라봐야 된다. 주님이 뭐라고 가르쳐 주시나? 주님이 어떻게 하셨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래서 그 개가 자꾸 훈련하다 보면 나중에는 고깃덩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을 보듯이, 우리 경건 생활이 뭐냐? 바로 주님을 보는 훈련이다. 주님을 보는 훈련. 뭔가 딱 내게 아, 이거 맞나? 라고 했을 때 그걸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거, 자동적으로. 복능적으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주님은 어떻게 하셨나? 주님은 이때 어떻게 말씀하실까? 그게 본능적으로 나오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 하시는 말씀, 주님 하시는 예, 그 이야기를 우리는 듣는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는 자라나게 될줄 믿습니다. 그러면 시험의 이기는 우리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려운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이 마귀의 시험이 늘 다가올 수 있는데 오직 예수로 승리하고 오직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시험에 끌려가도 끌려가는 도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생활 하지 말고 자기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 바로 분별해서 위기를 느껴야 할 때는 위기를 느끼고 또 보지 말아야 할 때는 보지 않는 신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기록된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이 우직한 고집 이걸 가지고 우리가 대범하게 단호하게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고 바로 그 삶이 이기는 자의 삶이 될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우직한 고집 말씀대로 살겠다, 말씀대로 살아보겠다 나는 말씀대로 산다 여기에 우리가 자꾸 꽂혀야 될 줄은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정말 매력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여러분 이 세상의 영광은 찬란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언제나 홀깁니다 우리의 마음을 언제나 빼앗습니다 왜? 그 안에는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 영광에 매료되지 않으려면 그게 빠져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에 더확 여러분 마음이 붙잡혀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라고 여러분의 말씀 붙들리면 말씀이 여러분을 잡아주고 지켜주신 들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는 은혜가 이번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로 시험에 들게 마우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하나님께 순복함으로 오직 예수 오직 말씀으로 시험과 악을 대적하게 없소서라고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선포할게 여러분 말씀대로 살기를 작정하십니까? 나는 한번 따라 나는 말씀대로 사는 자입니다. 나는 성경 말씀대로 사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기도합시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시되 하나님께 순복하는 자로 살게 하시고. 오직 예수, 지금 말씀으로 악을 대적하고 이기는 자로 축복해 달라고 우리 한번 쬐 외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